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어,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을 온라인 강의를 찍을 때 어, 팁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번 시간에는 슬라이드쇼에서 이용해서 을 저희가 슬라이드쇼 녹화를 하면서 mp4 파일 형식 동영상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을 어,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게 이제 구역과 그 다음에 슬라이드쇼 재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, 보통 저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찍을 때 이것들을 이제 PPT 하나씩 하나씩 다 나눠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온라인 강의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 때가 있고요. 지금 이거 같이 이제 PPT가 94개 페이지입니다. 자, 이것 같이 이번에는 PPT가 이제 94개예요. 네, 94개 페이지인데. 요것들을 또 다시 내가 요거 두개 페이지만 좀 설명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긴 강의로 요것들을 이제 1주차, 2주차 이렇게 나눠가지고 강의를 하고 싶다 이거죠. 그랬을 때는 이제 슬라이드 쇼 재구성이나 아니면은 구역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구, 구역에 대해서 우선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구역은 여기에 오른쪽 아 왼쪽이죠. 예,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역은 예,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, 처음에 PPT를 만들다 보면은 첫번째 이렇게 구역만 딱 하나 보여요.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저는 구역을 현재 두개로 이렇게 나눴습니다. 그래서 1주차강의 2주차강의 이런 식으로 예, 설정을 해놨어요.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부분 어, 여기 쭉 뒤에 보다가 나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3주차 강의로 나누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누르시면은 이렇게 구역 추가가 있습니다 요거를 어, 추가를 해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3주차 이제 강의를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편하기 위한 예, 구역 나누기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구역을 나누면은 이제 좋은 점이 뭐냐 이렇게 구역별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3주차 인데 아 요거는 이제 강의를 찍다가 어 이쪽이 아니고 얘를 2주차로 좀 해서 찍고 싶어 먼저 찍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랬을 때는 뭐 구역을 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구역별로 어, ppt 를 한번에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또 이동을 시키면은 이렇게 아래로 어,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주차, 2주차, 3주차를, 어 이렇게 슬라이드로, 개수로 나눠가지고,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할때 확인하시면 되고요또 이제 교육을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, 얘를 PPT를 이제 사람들한테 1주차, 2주차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싶어요. 그러면은 요 PPT를 다 잘라가지고 1주차, 2주차 만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구역별로 정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파일에서 인쇄를 할 때, 인쇄를 할때 이렇게 1주차, 2주차, 3주차 모든 슬라이드로 돼 있잖아요. 처음에는요. 근데 이렇게 구역을 나누면은 1주차, 2주차, 3주차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면은 뭐 pdf 파일로 여러분들이 변환을 해서 우리가 어 제공을 해 주시면은 온라인 강의 제공 그 온라인 강의 찍을 때 편안하게 자료들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ppt를 다 파워포인트 ppt 를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구역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1주차를 뭐 이렇게 한 번에 다 찍으셔도 되는데, 1주차에서 또, 어 이렇게 1교시, 2교시, 3교시로 이제 나눌 때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구역별로 하나씩 하나씩 다 나누셔도 되고요.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찍을 때, 이것들을딱 찍을 때, 아 나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인데, 장표를 한 10개 정도만 앞에서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장표가 한 30개 정도가 있는데 아이 중에서 요번 온라인 강의 찍을 때는 요거는 오프라인에서 했는데 별도로 요거는 오프라인 이외에는 온라인에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빼야겠다 그래서 뭐한그 중에서 10개만 나는 선택을 해서 요것만 다루겠다 라고 했을 때 PPT를 다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면 되냐면 은 어차피 슬라이드 쇼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여줄 때는 여기 슬라이드쇼 재구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쇼를 재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쇼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mp4로 만드시면 온라인 강의를 편안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쇼 재구성을 한번 쇼 재구성을 클릭하시면 은 여기에 새로 만들기 있죠 여기를 이제 1교시라고 저희가 어,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교시, 온라인 강의 이렇게 지정을 할 것이고요. 어, ppt는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하고 온라인에서도 둘다 사용하기 때문에 어, 별도로 만들 필요 없다는 라 겁니다.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온라인 강의의 1교시까지는 제가 클라우드, 구글 클라우드의 시작하기 부분 맞네요. 그래서 여기서 한이 정도까지 딱 10장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제 쉬었다가 다시 찍어야겠죠. 예, 그랬을 때 이것만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10장 앞에 소개하고 그 다음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고 실습 조금 보여주고 여러분들 1교시를 마치시면 되겠죠. 확인을 눌러주시면 은 이렇게 1교시 온라인 강의가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만들어졌죠.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또 편집하거나 이제 뭐 복사하거나 아니면 제거하거나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. 2교시, 3교시 어,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되겠죠. 예, 추가를 하면 됩니다. 자그 다음에 이제 쇼 보기를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쇼 보기를 하시면은 여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딱 10장만 나옵니다. 10장만요. 자 이게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쇼 구성을 해서 새로 만들어서 요거는 어, 부분 강의 어, 보충 강의라고 합시다. 예, 보충 강의 온라인. 뭐 이렇게 하고요 어, 이 뒤에서 요거하고 요거는 조금 더 제가 좀 추가해서 두 개의 장표만 좀 추가를 해야 해서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예 추가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면 보충강의 온라인 있죠 요거를 쇼 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장만 이렇게 나옵니다 어 되시죠 그래서 아래로 내리시면 계속 두 장만 반복돼요 예, 끝으로 가셔서 가지고 계속 마우스를 계속 아래로 내리셔도 예, 두 장만 보입니다. 어, 이해되셨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pt 한 장을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에 그런 ppt 한 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것을 온라인 강의로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1주차에 1교시 ppt로 따로 만들고 뭐 2교시 ppt 만들고 예, 그렇게 하셔도 예, 상관은 없지만은 저는 이렇게 통합 버전으로 한뭐 2, 300페이지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에서 원하는 것들만 골라 가지고 강의 온라인 강의를또 이렇게 만들 때는 요 방식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, 활용을 해보시면은 좀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어, 좋을 겁니다.